선생님, 타요! 타지 말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1년 만에 고흥 녹동항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 월요일이고, 작년에 탔던 고흥 녹동 샤크 또 타러 왔습니다. 작년에는 11월 14일 날 왔는데, 오늘은 10월 15일, 딱 11개월 만에 이렇게 왔네요. 아랫육 쪽에는 이상하게. 13물 다음에 조금이 아니고 13물까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날씨 굉장히 좋고요 어, 바람도 없습니다 예 일, 일본 한 명만 했어요 이게 낚싯대가 2만 7천원 짜리입니다 왜싼걸 샀느냐 예, 문어, 문어 때 쓰다가 부러지면 말지 하고 그냥 저렴한 걸 삽니다 제가 스펙이 63인가 그럴 겁니다. 63, 6.32 피트. 그래서 2m 정도 되는데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녹동 샤크 선장님 포인트가 대부분 뻘밭이었어요. 그리고 로디아 님이 뻘밭에서는 끌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오늘은 2 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되니까 많이 떠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선장님께 문의를 해보니까 2 0분면될 겁니다. 하시는데 오늘 14분이니까 위속이 느리니까. 제가 느끼기에 바닥 찍고서 질질 끄는 게좀 힘들다 25호 30호까지 올릴 거거든요 자 채비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둥줄은 7호 사용했습니다 7호. 맨 밑에는 어차피 질질 끌고 다닐 거니까 추도 무겁게 쓰고 핀도를두개 달아줬어요 10호입니다 그리고 이 단차 25cm 위에 또 핀도레 10호 그 위에 핀도레 10호 그리고 그 위에 15cm 위에 고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65cm입니다 처음에는 맨 밑바닥과 반차 25cm 위에 두 개만 하다가 날이 좀 밝으면 세개까지 꽂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녹동에 와서 시청자님 또뵙습니다한재자와자함제재자와자 또 <웃음> 예. 네, 시청자님이세요 오늘 바로 옆에서 같이 낚시하게 될것 같습니다 녹동에 오는 버스를 접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버스가 아니고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 한 6시간?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다가 쉬다 해가지고 홍사도 하나 먹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 설레네요 1년만에 소음이라 옆에 또 시청자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0포 추를 시작했고 단차 25cm 위에까지 해서 애기를두개를 달았는데 바닥에 끌립니다 네, 근데 조금 난리네요. 오늘 간조가 6시 50분인데, 어, 물색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랜턴을 좀 비춰봤는데, 서해 뿔물만 보다가 뭐 내려오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청정지역이야, 여기. 선장님, 치즈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제가 그냥 담을게요. 오, 잡으셨다! 와, 대팔급이야. 동네에 큰형님 같은 인성이시죠? <웃음> 프로님이십니다 어, 작년에 낱마리 그 수준일 때 와가지고 그 선장님 포인트하고 배질이 너무 좋으셔가고 인상이 강렬해서 또 찾게 됐습니다 11개월만입니다 치즈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수줍으셔가지고 아저 그런거 안해요? 이어 <웃음> 히트 시청자님 히트 너트인줄 알았어 와 오우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자 이, 이렇게 차려입으신 이유가 있었죠? 와. 아, 핑크 얘기 나오나요? 여긴 또 아침에도 핑크를 좋아하는 거죠. 저는 거의 오늘 갖고 온게 축강을 거의 다 했는데 축강 안 하신걸 그냥 그냥 잡으셨어요 음.. 해뜨기전 이때가 딱 피딩이죠? 나와도 반짝 잠깐 나올 때오 이건 바꿔야 돼이거 <웃음> 어쩔 수 없어 <웃음> 핑크에 핑크 예 시청자님께서 알려주신 색깔이야 자 그리고 바닥에서 좀 띄워가지고 단체가 있는 어 핑크 아닌가요? 주황 주황이구나 주황이에요 주황 예 주황이면 고전적인 주황이 있는데 <웃음> 와여수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죽개 옆에서 두 마리 잡아내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웃음> <웃음> <그냥> 바닥 <웃음> 말씀하시죠? 바닥그그고 와, 우 뭐, 혼자 다 잡으셔. 꼬리 점검 다니 매직이 매직. 아, 떨어졌다. 자, 다들 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닥 쭉 지들도못 쪘는데 예. 좋았는데 네 예. 물색이 맑아지면 입질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조치를 안해 음. 오우 오 이야 빠졌어 20% 정도면 충분히 끌수 있죠 음 얘를 밑으로 가고 자, 오호 올렸습니다 완전 무장하시고 오신 이유가 있었어 오터졌어이여 무슨 아, 색깔이 나오는거지? 색깔이 구분이 없네요 랜덤으로 나오네요 제가 풀게요 엉켰어요 예 됐어요 발도 안 되는 색인데 컬로에 구해받지 않나 봐요 응? 큰일났네 자해 뜨기 시작합니다 아... 최대 시간도 부족한데 줄까지 잘라갖고 ㅎ 너무 귀엽네 어 이이다코 쓰시는 거예요? 예 이이다코알입니다 예좋더라고요 이이다코알 제가 안 써보려고 입으로 풀려고 아아 하나 장만했는데 조금미 치기에는 진짜 좋더라고요 갑오징어는 안 써봤어요 제가 오늘 추를 무거운 걸 작정을 해가지고 이따 나중에 추노 후반대는주꾸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후딱창방창해서 음아 예, 조금 더 기다릴거야 첫수였는데첫수를 이렇게 빠뜨리네 어우 <목소리> <오. 목소리> 예 당할 수가 없네 당할 수가 없어 배에서 혼자 잡고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운이라고 하시더니 완전 실력이요 <목소리> 혼자 잡으신다니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 한마리 후킹했다 떨구는 동안 구독자님은 세마리잡으습니다어요거어요거잘먹거요큰거잘 먹어요. 큰거잘먹어아어요큰거잘요큰거잘 먹어요. 이거어 진짜 매직이야 매직 혼자 잡으 혼자. 감이 좋으신가봐요. 좋은 <웃음> 시간 가지란 말이내 공부 좀 했다. 예. 멋. 멋져요, 멋져. 뭐가 문제일까? 오, 환수하셨어 저는 왜 스타트가 이렇게 느리지 항상? 아, 이제 쳤어. 오, 사이 좋네요, 이거.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어. 에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딱 찰박이네 자 배를 바깥쪽으로 하시고 등 잡아서 쓰면 몽물안습니다 네. 핑크가 맞았구나 아, 핑크는 맞았어요 우와 대뻑이다 이건 이야 와 사이즈 진짜 크다 네, 와 저런게 대뻑이에요 이게 하나 더 나니까 쭉더 내려가네요. 이게 3개짜린데? 맞았어. 문어는 아니겠고. 어디게 걸린 거죠? 아니, 아니, 걸렸어요. 와, 장난 아닌데? 제가 3개를 한 잘못인가요? 그래도 전잘 풉니다. 오우 라인 굉장히 얇게 쓰시는구나 자, 하나 풀렸죠? 두 개도 풀렸고 세 개째 잠시만요 네, 놓게요 네. 죄송합니다 지치 대주 먹물 너어졌네 단차를 짧게 한다고 생각 하고 와잘 잡으신다 어? 진짜 어? <웃음> 멋져요 하이가 네. 터 바꾸면 제일 먼저 잡으시네 하나, 어? 요주리 하나, 요주리. 아 요즐이 쓰시는구나 방금 바꿨습니다 방금 네 처음에는 일반 눈이 쓰다가 예. 바닥 걸림이 없어가지고 바아 아... 이번에 봤어. 자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오 뭐야? 와오 어, 뭐지? 예 엄청 묵직한데 우다 아이 나참 이거 예 방생 은 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빠듯하게 사백 들려나 아이고 한번 예, 다먹어죠아 아까 그럼 끈적끈적한 거 전부 다 무는 뭐 거야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하나 가지고 문어도 나옵니다 아 어쩐지 얘 예, 철회대가 꽉 휘둘러 나고 대왕가 보증원 줄 알았더니 새끼 문어였어 전략을 좀 바꿀까요? 허허 이런 가비가 왔었네? 문어가 아닌데? 태우는 낚시가 아니고 감각을 한번 살려볼까요? 가지인데 가지는 수평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0% 내렸어요. 25에서 얼밭 친데 질질 끌어도 먹길래 뭐자 오자마자 잘안네요 사이즈는 없으니까 오클날뻔냈습니다 시청자님한테 쑥쏠 뻔했네 자, 두 마리째 계속 바꿔보는 거죠 계속 저번에 시고 진짜 뭔가 이유가 있어. 와, 사이즈 금도 큰데. 금방 떨구셨어요 네. 네. 죄송한데 저한테 올 겁니다. 이거. <웃음> 아, 아쉽네. 저한테로 안 가면 됩니다. <웃음> 아이고, 오랜만이란 말이야. 오랜만에. 아이고, 작다. <웃음> 어, 졸... 아이고 쭈꾸미네 <웃음> <웃음> 별게 다 나오네 진짜 아예 좋아, 좋아 좋아 라면 먹죠 어우 뒤에 히트 크다 지금가? 저정도로 휘면 문는데 <웃음> 한 마리 걸었어니다한 네, 마리 걸었습니다 한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걸은 것 같아요 오 사이즈 도 좋다 이런 것만 계속 나와도 오호 <웃음> <웃음> <웃음> 아, 아이고야, 아, 인제 세 마리, 문어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히트. 오, 오, 요줄이 아니에요, 요줄이? 아이. 하필 요주, 요이 이씨, 요거는 아이. 사이즈는 큰 건데. 사이즈 작은데. 아, 작아요? 오, 그래요. 잘박인 넘네 왜, 왜 하필 요지리만 좀큰러 났드만 아잇 바라어 가라앉았어요 너무 아깝네 아요지인데아 너무 아쉽다 어, 아, 순간 저, 저 물에 물에 뛰어들 뻔했어요 너무 맛있다 어. 아 역시 녹동 녹동이 사이즈가 좋아요 오 우와 사이즈 좋 국방색 계열 그린 계열이브아요 어. 큰일 날 뻔했네 라인이 쓸려있네요 예, 네, 라인이 쓸려있어요 천질하다가 딱 끊어지지 또 이거 왜 쓸렸는지 아무튼 쓸려있습니다 왜 라인이 쓸려있을까요 어 이거 서픽스인데 서픽스가 튼튼하긴 해요. 근데 쓸리면 서픽스건 서픽스 할아버지가 소용이 없죠? 작다. 또 쭈꾸미 아니야 이거? 오우. 그래도 담을만은 합니다. 시청자님 국방색이요 국방색? 예 국방색 아니면 뭐 그린 계열? 녹색? 녹색 계열 다 먹네요 아유 하긴 제가 더못 잡았는데 누,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드려요? <웃음> 제가 좌핸를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왼손으로 가면 이게 타원이 잘안 그려지더라고요 초리대가 막 춤추더라고요 어. 이상하게 그래서 좌핸들을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 가볼려고 이렇게 아아 가비는 아닌것 같은데? <웃음> 자 쭈꾸미 두 마리째 아까 그린을 썼는데 바로 바꾼게 쭈꾸미 때문에 바꿨는데 뭐. 빼고 쓰죠 뭐 선경이 1.3일인데 쭈꾸미든 뭐든 느껴질건 다 느껴지죠 자 간저 타이밍하고 관계없이 욕동은 물돌이가 좀 이상하죠? 시간이 막 섬하고 섬 사이니까 유속이 좀 빠르면 빠른대로 나중에는 좀, 좀 느리게 시작됐다가 느리게 하는데 유속 빠른 날에는 섬하고 섬 사이에 조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한 40호 좀또 썼던 것 같아요 와전화좋해야꾸이만 잡네 조금 밝은 축광이 되는 방에이어 써볼까요? 간절이 6시 50분 아까 거의 7시 그때쯤이었는데 8시 44분 거의 9시래 벌써 몇 마리 못 잡았는데 아 다음에는 버스 출조를좀 해야되겠어요 아 설레는 마음으로 5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좀 힘듭니다 레이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 신킹타입이라 <웃음> 네,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웃음> 꾸준히 잡으신다 진짜 용서을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이거 이게 제일 큰 거에요 아이고 이거 쭈꾸미 진짜 이거 밝은 거 바꾸자마자 레이저는 무조건 쭈꾸미 <웃음> 가면 이거 쭈꾸미 가면 가보징가 많이 나오고 가보치가 보면 쭈꾸미 나오 <웃음> 심심하지 않으니까 좋네 물과 살은 한번 좀 바꾸죠 어 사이즈는 좋은데? 너무 너무 머릿스이 좋은데 다섯 마리에서 멈춰있습니다 지금 아홉 시도 넘은 것 같은데? 오 모노 쭈꾸미 <웃음> 문어 한마리 건졌어요 그래도 와뒤에데이트 선장님 물 쬐끔 살아나죠 여기 저기 트. 많이 많이 안 들죠. 그냥 50대. 그냥 <웃음> 50대 다 들어가잖아요.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한없이 풀리는데. 예. 지금 계속 기록하가내려오고 있는 거다. 예. <웃음> 어? <웃음> 죽을 거같아요 네. 죽을 거같아요 없는 거웃기다 없는 거 웃기다고 네 수초 있나봐요 수초 네. 주광을 엄청나게 갖고 왔는데 네. 별 소용이 없네요 여기는 주광이 아닌가 봐주세요 아래에 있어예 예. 오우 예 오, 멋지게 호킹하셨는데 안, 어. <웃음> 안 잡히니까 아지 <저중이> <웃음> 빨리 <하네>. 바닥에 박힙니다 <웃음> 와 히트 형잘 잡으신다. 문어 얘기로 나오네. 와. 예. 완전 돼지가 보증을 해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저는. 감 잡으셨어. 제일 핫하셔. 저희는 물인데. 그래도 시청자님은 한 마리씩 잡으시지. 저는 아예 황이네요, 중간에 껴가지고. 애기도 제일 많이 바꾸는 거 같은데, 제가. <웃음> 어? 문호인가? 어, 뭐. 문호아님 대왕이다, 이거. 오, 뭐예요, 도대체? 뒤에, 오, 진짜. 어. 어, 대, 대. 어, 버티까지 완전히 다휘었어 문어인데 이거. 이 문어 아니면 갑오징어가 이만한 게 있을 수가 있나? 아아.. 물... 항아리인가? 통발 같은 거도 근데 발치고는누 오는데? 발 속에 갑오징어만, 아저 문어만 있으면 아밧줄이구나 잠깐만요 놓겠습니다 네. 있어요? 어저 진짜 물어줄 알았어요 아 너무 잘올라와서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시 떨어지히는줄어 아시 때지어오 진짜 오랜만에 왔네 아 어, 추웠다 예 고맙습니다 백만년만에한 마리, 한 마리 왔어요 이게 예, 뭐 치는것도 없어 그냥 매달려있어요 그냥 뭐에 먹은걸까? 그린 해먹었구나 오! <웃음> 어 이런 <웃음> 죄송합니다 에이. 사이즈 좋다 그린 해먹는구나 그리고 위에 떠 있습니다 많이 떠 있네 이거 거의 한 45cm 될텐데 만년 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그러게, 이게 녹동의 물색이 아닌데? 어우, 조리는 참 좋은데. 입질이 없어, 입질이. 요즘에 갑오징어만 나오면 죽순네요 한참 시즌인데 히트 잡으시는 분은 잡으신다니까 어우 사이즈 크다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더블 히트 와저 사이즈 좋다. 저는 그냥 저냥 와 사이즈 좋다 아이고 오우 작지 않네? 그렇지 이야 잘했다 너. 무겁게 써서 그냥 계속 질질 끄네요 모래랑 자갈이랑 모래랑 자갈이랑 섞여있는거 같지 않아요? 아 멀물 흑탕물이네 갑자기 갑기퇴근 갑자기 제가 풀게요 제가 풀겠습니다 제 이런거 잘 풀어요 어, 됐습니다 시청자님을 잡았네 이런 아니아니 저. 아니, 네. 아예 고맙습니다 자 초코파이 정을 주셨네요 물색 탁할 때는 축광이죠. 네, 축광 작업 이용해 었으니까 하나하나 떼긴 했는데, 뭐 굳이 뗄 필요가 있는 걸로 한번 해보죠. 물색은 아까 거기보다 좀더안 돼. 바람이 터지네요. 두 종류는 날물인데, 오늘 들물 낚시입니다. 히트! 아우, 이더코 알이 쫄때 휘는 게멋집인다 아주. 근데 갑오징어, 쭈꾸미는 괜찮았는데 갑오징어에는 거의 6대4 액션? <웃음> <웃음> 너무하시네. <웃음>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어, 어, 역시 물색이 좋으니까. 오, 덤벨풀 끄지도 않았는데. 허허, 또 바닥에 있네요. 세개다 달았어요. 안 잡힌데, 어떻게. 자, 추 올려볼게요. 3 0 둥둥 떠내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애초에 설명드린것처럼 65cm짜리 채비 그겁니다 자 30호추도 둥둥 떠내려가면 25호에 10호 하나 10호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10호 하나 더 걸어서 35호를 만들어서 쓸겁니다 그 이상 떠내려가진 않을거예요 오늘 뭐 물때가 1 4물이니까 히트 선두, 선두자를 선두 리 위협하고 계셔, 선수에서와 사이즈 좋다 좀 물어의 길을 계속 잡으시네 아 여기가요? 한말이 왔습니다 야 선장님 냉장고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사이즈 좋다 어, 안 좋네. <웃음> 저희만, 저희만 지금 다한거야 약... <웃음> 그래도 뭐 방생 사이즈는 아니니까. <웃음> <웃음> 사이즈가 고만하고만 하네요. 20호 30호가 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줄을 땅에 박아 놓고 원줄 흔들리는 것만. 그냥 가끔씩 들어보시는 거죠. 무게감 있는지 없는지. 쭈꾸미인가? 오, 너블이트 쭈꾸미 같아요. 더블이트에요. 저는 쭈꾸미. 사이즈 다 어? 아닌데? <웃음> 가오지어네너블이트네 <가네? 웃음> 아, 진짜. 사이즈 <너블이> <웃음> <웃음> <이제> 딱고만하네 <웃음> 오, 오. 오. 자 이제 두 자리 수. 옆에 한 분만 시청자님이신 줄 알았,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계신 분도 시청자님이시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데 보람 느낌 뭐예요? 제가 젊못줄 없는데 요즘에 히트! 나 휴터가 비서그 실력이 좋으신 거죠 그냥? <웃음> 히트 낚싯대는 크게 잡고 콜록콜록입니다 콜록콜록 <웃음> 아 이거 히트 아닌데? 쭈꾸미인가? 네. 쭈꾸미네 이거 또그 와중에 쭈꾸미 알요 쭈꾸미에요 쭈꾸미 예? 산 낚싯대를 싼거 잡히고 짱거 <웃음> <웃음> <웃음> <잔> 잡고 <웃음> <웃음> 아, <이게 삐다라니까>. <웃음> <웃음> 아, 아까 아 저기서부터 자꾸 쪽쪽 빨, 빨다가 도망가다가 했던 놈이 저 녀석인가 보네. 갑오징어가 작을수록 포악하더라고요, 이게. 클라고 해서 그런지 막 달려들고. 이것도 자, 작은 거네. 아, 이거 낚싯대를 큰걸 갖고 와야 <웃음> 비싼 걸 갖고 와야 되나? <웃음> 어우, 에이. 애기보단 큰가요? 바닥에는 작은 녀석들이 있구나. 에이, 애기 많아. 아빠 데리 와라. 우와. 어, 문어. <웃음> <웃음> 문어 나왔어, 문어. 한 600g 정도 되겠네. 예 애기 두두개 다르셨어요 가분포기하면 무너로 갈수 있을까요? 저는 문의는 오늘 못 잡고 3족 세트 다 했어요 문어, 주꾸미, 가오징어다 잡았어요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라면 끓여먹을 거딱 좋네 제가 시청자님, 구독자님 원줄 끊어먹는 대장이죠 하여튼 걸리면 원줄 딱 끊습니다 <웃음> 아 웃자고 한 소린데? <웃음> 제가 이렇게 갈까요? 네. 오! 아, 네 제자리 오셔갖고 뺏어 가신 줄 알았어 오 이, 이건 사이즈 좋다 뺏겼어요 <웃음> <웃음> 어? 아 면방생은 되겠네 아우 좋아좋아 좋아. 아, 이거 국방색이 계속 나오네요? 네. 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웃음> 아, 이분이. 아, 아, 아, <웃음> <다야 이제. 웃음> 히트! 바닥 내리시자마자 바로 히트하시네. 아, 씨. 근데, <웃음> 바닥에다 이렇게 따라야지. 참돔 새끼. 문어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줄이다 <웃음> 어? 위에 국물었네와 이거 줄이야 줄자 빨리 예 흰껍도 안나온다 이거. 단지에요, 단지. 문어는 한 마리 있어봐. 0.85가 이거 힘 쓰네. 네 아예 아니, 아니에요. 손마 좋다. 반질까요 선장님? 예. 반질일까요? 올라왔나요? 속들어갑니까 예. 속 들어간대. 와. 오! 우와. 오, 어쩐지 우와. 와. 이 야. <웃음> 예. 예. 와, 한 800제 되겠다. 800안 되고 한 700? 7 되겠네. 아, 800 되겠어요? 네. 예. 야, 오늘, 오늘 꽉 쳐도 되죠. 이 봐. 자 와, 힘들다. 아, 자, 자, 자, 자, 자. <웃음> 자, 올, 올해 첫 문어다운 문어 건졌습니다. 문어 두 마리네? 선생님 그러시는데, 한 800짜리 된대요. 축하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와. 와, 힘 무적이 세네요, 저거. 아난한 문어라고 하시는데2 k g 짜린줄 알았어 <웃음> 단지가 있으니까 <웃음> 오뭐 문어가 문어가 어복을 멀어다줬나자 여러분 이거 낚싯대 27,000원짜리에요 진짜? <웃음> <웃음> <웃음> 27,000원짜리 값이 나오네 아, 아 이거, 이건 그래도 아까 거는 좀 낫다 면감자 아 선생님 저 오늘 분량 다 뽑았어요 최태자호자 선생님이세요? 저보다 사, 3년 연배시더라고 제가 범띠에요? 74년 제가, 제가 봐서 아직 멀었습니다 하하하하 <웃음> 우와 여러분 들으셨죠? 아버님 어, 빡사해 아니, 무조건이도 뭐 아니고. <웃음> 어, 밴드에 60마리 기본으로 먹나오고. 뭐 와, 백가비. 아, 제가 모랑을 몰고 다녀요. <웃음> 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조항은 준 만큼 나오는 겁니다, 준 만큼.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그날, 그날 조항 안 좋으면 못뭐 건져요. 에이, 저는 선수는 아니니까, 뭐. 요즘에 보면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잡으죠 집사람이 막 놀리고, 자기 요즘에 꽝조사네, 뭐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자, 내리자마자. 아마.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초반에 엄청 약하더라고요. 후반에 땀은, 어떤 배를 타든 간에. 아, 진짜. 그래도 27,000원짜리 분은 낫다. <웃음> 자, 쭈꾸미 채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경, 선경이 1.5mm 이하면 다 느끼실 수 있어요. 자, 3 0퍼봉틀도 자주 들어보시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묵직하구나. 그럼 감이 오세요. 와막판에 갑자기. 근데 저 낚시대도 제가 알기론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원짜리. 아만3천 원짜리 차이나네 <웃음> 그래서 저보다 큰거 잡으시는구나. 와딱더 크네 진짜. 근데 뭐 7만 3천 원짜리도 제가 이거 이, 있거든요 제가 이대코 <웃음> <웃음> 그래서 사장님이 제일 큰거다 오시나봐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사장님? 10만원? 10만 <웃음> 오, 자, 10만원 넘어가는 낚시대입니다. 오, 사이 좋다. 아니, 어? 엉켰나? 엉킨 거 같은데? 작은데? <웃음> 예. <웃음> 으! 기은 되겠습니다 아, 밥 먹기 전에 문어 좀한번 볼까요? 와. 자 800g짜리 그리고 요거 한 400g 들려요 어우 이렇게 보면 언뜻 키로 가까이는 조금 될까 말까 하겠는데와 많이 잡하셨네돌 잡았을까? 예? 저는 16마리 잡았어요 16마리 안될것 같은데 <웃음> 이거 두 번씩이나 들어갔으면 가져가셔도 되는건데 야오 <웃음> 누가 <웃음> 할 것인가 물이 섰어요 어우 있나봐요. 이리 와. 색은 진짜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색깔 하면 저 색깔이 안 먹고 저 색깔 하면 이 색깔이 안 먹고. 물 색깔이 핵탕물입니다. 가비가 있어도 못볼것 같은데. 안 되네요. 아, 근데 오늘 뻘, 뻘이 너무 심하네요. 완전 뻘물이네. 히트. 응? 잡으신 분들은 잡으시는 게요. 히트. 와 이야. <웃음> <씨. 웃음> 똑같을 거야, <꼴>, 진짜. 가보지 <웃음> 거라. 했는데 와이 뻘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네. 자 선다님이 계속 포인트 이동하십니다. 얘가 보고 싶어도 못볼 거예요 뻘볼 때문에. 와이 이 색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자랑하시는데. 제일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와, 크다. 신났어. 와. 분만 좀 하세요. 뒤, 뒤편에서만 잡으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에이 클리드가리가 많이 가진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바닥이완전 바닥이요 <웃음> 주황 정도가 아니고 완전 황금색인데 아이고 작은거, 좀왜 작은것만 걸리지? 선장님 아까 여, 여기 아까 그 포인트죠? 에덴해요 네, 네, 지금 다른데 가기가 그래서 <웃음> 어왔하핳 한바퀴 돌으셨잖아요 전부 다 뻘물이야 이렇게 잡으니깐요? 흐 주왕이네요주 주황. 좋은데. 거기 완전히 흙탄물이던데요? 선장님이 안 나오면 계속 포인트 이동하세요. 호호, 우와. 낚싯대 풀어주고 바로 잡으시네. 큰데요? 오, 사이즈 큰 거다. 이제 사이즈 큰거 하나 봅니다. 만야지다 색깔이 바뀌는데, 이제. 네. 더블이 트네? 와. 아, 이거 질도안 했는데, 이거. 어. 빨리, 빨리. 네. 아. 물색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네. 오, 괜찮네. 물색 바뀌니까 오 대박이 <웃음> 뜨네요 밑에 두개 다른 거는 다른 거 없고 문어가 나오니까 문어도 잡았겠다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뭐 없습니다 오늘 후회도 없고 열심히 했으니까 낙천적이신 시청자님도 만나뵙고 그거 두 마리만 더. <웃음> 그럼 20마리인가요? 아니요, 머리는 있던데. 지난번에 15마리 잡았나? 어. 처음에 그렇게 길을 죽여 놓으시더니 아. 물이 다니까 지금. 문이, 문이 어디 있어요? 다 실력이지. 물색이 바뀌고 있어요. 예, 방향 바뀐 거보다 색깔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바로 뜨네, 가보지. 히트! 와 물색 바뀌니까. 예. 어우, 확실히 물색 바뀌니까 좀 쳐다보기도 낫네요. 크다. 예, 네, 있는 데는 있는 데. 와, 저 정도는, 와, 역시. 고공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대포알이야 와, 이 11월 사이즈인데 이거 벌써 나오네. 오, 한 손에 다안 잡히는 사이즈. 오, 왔어. 오, 왔어. <웃음> <웃음> 아네 이제 11월 되면은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예. 만 예. 나중에는. 그니까 작년에 이, 이 자리에서 또 쓰셨던 분이 네 마리 잡으셨어요, 그거를. 어우, 계속 나와, 계속. 아우, 선장님, 나이스요. <웃음> 선장님, 필 받으시면 막 연장하시고. 근데 잘 나오는 날은 아니고, 안 나오는 날에는 연장도 막 해주시고 하세요. 작년에는 소문 듣고 온 거거든. 어, 두 마리 빠집니다. 야, 와, 진짜. 초보가 사고 치는 겨. 자, 와. 와, 쳐다보면 잡고 계죠? 못고이아들 예! 어유 고맙습니다 ㅂ <목소리가> عند <ill beakills> 많이 잡으시네 저 뒤편이 왜 이렇게 뒤편만 많이 잡지? <웃음> <웃음> 아, <진짜 잘> <웃음> <웃음> 우리는 첫첫 급발만. <웃음> 아까 방송하시던데요? 샤크야 가자! 그러시던데요? <웃음> 네. 배마다 정말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사이즈 크어오 <목소리> <목소리>